алло, 떡볶이랑 백선수 응. 떡볶이요. 이도안 나와. 맞 이거 이 얼마나 비슷한데? 사이요 네, 있습니다. 네. 어, 네, 가뭐 última... 맛있는 거. 어떤 거 이거 한 30초 정도 데우시고요. 8,900원입니다. 아, 기러못참 나도, 치러. 안 그래? 안 그래? 거 그래? 안 그래? 안이래안 그래? 안